좌대 낚시하러 간 당진 도비도 선착장! 비가 주룩주룩 주룩 내렸습니다! 비가 오든지 말든지 선장님은 우리를 데리러 왔어요! 자대에서는 독자대, 입버식 자연식 중에 선택해서 낚을 수 있답니다! 5분 정도 바다를 달리면 나타나는 자대가 있는데요 아! 우리 선장님!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요 비가 와서 선장님 옆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미랑하듯이 들어갔어요 우리는 독자대로 예약을 했습니다 독자대는 단체 인원이 물고기가 가득 들어있는 가두리에서 낚시를 하는 건데요 전세내는 거예요 낚시 후에 남은 생선은 전부 다뿌리 거. 이 입어식은 개인 인원이 물고기가 찰떡한 가두리에서 낚시를 하는 건데 내가 잡은 생선만 할 거. 자연식은 자제 주변이나 바다에서 낚시하는 거예요. 해장하셔 아. 어. 나는 항상 술 마신 사람처럼 먹잖아. 하 <웃음> <웃음> 한번겠다이르게입빨려입빨려지이께개가입빨려야는데왜 <웃음> <웃음> <껴요. 웃음> 네 입이 움직여? <웃음> 으 <목소리도> 우! <우와, 목소리도> <첫> 수 와, 어 했어. 알큰 씨.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녕. 얼큰 씨 안녕? 아, 나, 나이 집에 터치때가뭘 크니? 손.. 오늘 손이 좀 많아요? 사장님? 네? 없대요 사장님 독자대에는 고기가 얼마나 들어가요? 20kg 우럭 우럭 20kg 들어가요? <웃음> 어매많이도 <어메>, 들어가네 허블락이 들어가지 허블락이 들어가고 <웃음> 낚싯대 대여는 됩니까 사장님? 무료대여입니다 무료대여요? 네오 음. 대박이다. 그래 채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거. 바늘하고 믿기만 <웃음> 사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오이구 잘생겼네 就是不要<音><音> 다음엔 어복이 있길.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수업 어안돼리네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 해야 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가 아니 봐거아그요게알이에요알 네. 맞네. 한 마리가 한 네. 그리고 한 마리.